난 주로 이제 메이드 카페를 자주 가아 메이드 카페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아 오이 오이 오이 오어 어, 위험해 아이 나 버리고 가면 안돼 흐티야 자아 드디어 안해어 아... 네, 흐티야 저기 다리 아래를 봐봐 저기에도 우리처럼 커플 있는 거 같아 아. 어, 무슨 어. 일일까? 자기야, 아까부터 저... 표정이 왜 그래? 로우이는거 아닐까, 뭔가? 할 말이 뭔데? 아니, 거기서 왜 네가? 아, 아닌 거 같은데? 어... 왜 깨시킬 네가 끝이냐고? 아, 이래서 팝콘을 파시는 거구나. 아... 아, 저기... 아... 싸우는 거 아니겠지? <웃음> 싸우는데? <웃음> 아니, 아니겠지. 아유, 커플이 좋은 날에 왜 싸워? 어. <웃음> 싸울 수도 있지. 아 머리 떼주셨나봐 아 깻잎을 떼주셔서 아 깻잎을 떼줬다고 싸우는거야 지금 저거? 그런거 같은데? 내가 장남이나 동생들 챙겨주던 버릇이 들어서 그래 미안해 아 그래도 화해를 하려고 하는거 다행입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셨네 음 아니 <웃음> 그러다가 정분이라도 나겠냐고 <웃음> <웃음> 아이고... 아, 그, 그, 그거란 장남의 책임감이 뭔 상관이야? 네, 우리들 잘못 본것같아어 아? 아? 이제 슬슬 내려갈까? 근데 너무 재밌는데 어떻게 오빠? 아, 예, 내가 올때 저거 너무 위험해서 아, 너무 위험해? 안될것 같아, 어 이제 슬슬 아... 이제 슬슬 가야 할것 같아 아, 아니야, 아니, 저기 노란 버스 오, 와... 야, 이거... 와, 이거까지 아, 예약했어? 아 예약한 건 아니고 그냥 불렀는데 <웃음> 아이, 그냥... 흠. 한번 타면 좋을 거 너랑 타면 좋을 것 같아서 아, 어, 한번 저아이 관광 버스를 타면 사랑이 더 이루어진대 유명하대 아, 음. 아. 착할 거 같다는 평가 이렇게 많았어 음, 그런 느낌이 좀 많았던 거 같아 나는 이제 오프라인 친구를 만나는 음, 음. 난 주로 이제 메이드 카페를 자주 가아 <웃음> 메이드 어 웨이드 카페를 너무 좋아해서 가서 이제 그 오이식구나를 오이식구나를 이거 알아? 혹시? 아니 아잘 모르겠어. 어 모를 수 있어? 모를 수 있어? 이거 되게 유명한 거야. 오이식구나를 오에모에큐 이런 거 있거든. 이런 거 자취해 가음 맛있어져라. 이런 거야. 맛있어져라. 아 오빠가 그걸 한다고? 응, 같이 하는 거지. 그치? 그럼. 오. 한번 따라해 볼래? 같이 한번? 어 그래. 오이식구나레오이식구나레 맛있어져라거든 이게. 다시 한번 자. 오이식구나레 오이식구. 어. 어 그래서 고마워. 하나 더 해야 돼. 하나 더. 오. 자. 뭐에 뭐에 큐웅. 아 뭐에 뭐에 뭐에 뭐어 자신 있게 모에. 자신 있게 해. 야돼 다시 한 번. 뭐에 뭐에 큐웅. 뭐에 뭐에 키 그렇지 그렇지. <웃음> 어 그러면 메이드를 좋아하는 거야 오빠는? 아 메이드, 어 메이드, 메이드 좋아하지, 메이드 좋아하지. 그럼. 아, 음. 아 예. 메이드 좋아하지만 그그 그 음? 만화나 애니에서 그런 이렇게 메이 메이드 이런 거 있잖아. 약간 싸우는 장면 그런 게 있어가지고 메이드를 좋아하는 거지. 어막그 마... 음... 그런 식으로 좋아한다는 게 아니야. 아 그렇구나. 어 그렇지 그렇지. 서로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서? 음와 쏜다 와 와아 보여? 내가 쏬나? 어? 왜 안보..왜 안보이지? 어안보였어 어, 잠깐만 음.. 어 너무 높이 올라가는데? <웃음> 너무 높이 올라갔어 아..어..안보..안보이는데? 보... ㅋ <웃음> ㅋ <웃음> 일단 안보이어어어 어, 어, 어... I'm n 어 혹시? 별 r e 있는 y 아니야 오빠 이제... 응. 되게 엄청 높이 갔다 진짜 나에 대한 그런게 담겼나 보다 어. 아그 그런... e 그러면은 나도 이제 하나 쏠나 일단 나중에 봐야겠다 아! 어! 이게 무슨 소리야! 아이! 잠깐만! if you're not sure i 아 y 뒤에 잠깐만! 어! t 어, 어, <웃음> 어, 뒤에... 아 u r e i 뒤에! 내 뒤에 e 어 o t sure i 어 위험해. 아이. 오나무리를너왜무리를니너왜 어, 물이.. <웃음> 물이, 물이... <웃음> 흐티야! 나 버리고 가면 안돼 흐티야! 흐티야.. 내 흐티 내가 지킨다! 어? 이 녀석들 흐티야 나미어 나, 나 가만히 있어! 어. 아 씨. 따! 어? 어. <웃음> 아 무섭다.. 이제 그만하세요! 어? 아 우리 좀차고약자래 오빠.. 어.. 어어어어어어 어. 어, <웃음> 아 미안해 허티야. 어, 아니야 괜찮아. 으... 오빠 내가. 어, 아니야 내가 이럴 때 대비 총을 가져왔거든요. 내가 너무 미약했어, 미안해. 미안해. 자, 어. 난 총이 <웃음> 있거든. <웃음> 다손대라 <다뤄. 웃음> 생각보다. 뭐. 아 손대. <웃음> 어 도망가는데? 어. 어 넵도 어, 따라가지 마. 어. 어. 아 허티야 고마워. 오, 네가 나 아니. 내가 남자친구처럼 보호하지도 못하고. 아 괜찮아 아. 괜찮아 이 정도야. 어. 음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. 아한 명이 잘 먹혀 있는 것 같은데 지금. 이거 좋다. 방금 전 연주가 되게 엉망이었네. <웃음> 연주가 정말 엉망이었어. 어? 같은 연주단 마트 지금. 질서에서 어, 질서를 찾아내는 재미가 있네. 요 음악이 끝나면은 그럼 끝나는 거야? 아무래도 그렇게 될것 같아 <웃음> 잘 들었습니다 아 그래 혜티야 어. 오늘 이렇게 해서 2개 <웃음> 데이트 오늘 이걸로 마칠게 음아 너무 좋았다 아 끝낼게 혜티야 고마워 아, 짝짝짝짝 우리 또 오늘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티 고생했고 키우러 가야돼 음, 다음에 봐 아유 고하셨습니다티 일단 보내고요 자 흐티 잘가 흐티 잘가 자해티 가나? 자가는건좀 살펴보고요 나만 있어봐 가는거 살펴보고 자그 제일 잘못했다 싶은 사람부터 앞으로 나오자 일단 일단 한 놈씩 나와봐